와아야 땅콩이 진짜 알아. 야 오랜만이다 땅콩아 오 뭔소리지? 어! <웃음> 어! 정전이야 정전! 왜 뭐야 뭐야 뭐야 어 땅콩이! 커봉입니다자 오늘 할 게임은 SCP 오리지널 게임으로써 땅콩을 피해서 SCP 재단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코봉이가 SCP 좀잘 알지 않습니까? <웃음> 저는 금방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전해볼게요 갑시다 어 뭐죠? 아 저는 디클래스를 태어났군요 어 독방에 같이 있고요 여기 무슨 종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스페이스 바 누르면 눈 깜빡이는 게 돼요. 그렇 Just follow me. Thank you. 아 따라오라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Yes sir. d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요? 제가 디클래스니까 제가 실험체잖아요 그렇죠? 뭐야 여기 어디야? w e 뭐야, 거기? 뭐야, 이래들 아, 너희들도 같이 나라 같은 실험체구나디클래스 와, 와, 와, 와 문열자마 똥냄새 기가 막히다 진짜 와야 땅콩이 진짜 야 오랜만이다 땅콩아 오 뭐, 뭔소리지? <웃음> 와정전이 정전 왜, 뭐야 뭐야 뭐야 뭐죠 여러분? 오 땅콩이 땅콩이 금방 저 위로 올라갔어요 클일 났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디로 가 어디로 도망가 도망가 여 피해서 그저 에스시프 재단을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이거 맞네? 무서워 무서워 딱보기안 쫓아오는 거겠지?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죠? 어? 이거 무슨 뭐 배터리인데? 오! 이거 마스크! 오 배터리도 있고 여기 딱 가질게! 야한 번에 찾았네요? 너무나 잘 구현을 해놨어요 <놀라> 뭐야, 덴저 덴져. 뭐가 덴저야 <놀라> <놀라> 와.. 사람 잡네 얘가? 에이, 모르겠다. 우와. 여기 뭐죠? 으아! 야, 지금. 문 닫어, 문 닫어, 문어 와. 이구야 <놀람> 어, 열렸어요. 드디어 카드키로 열렸어요. <놀람> 어, 뭐죠? 저장을 했거든요 중간에 뭐 다행이네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땅콩 있었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봐요 저거 저거 제피해요 저거 와딱고콩 아니 그게 갑자기 툭쳐나면 어떡하니 나나 하하하 어땅콩이다어너자어너땅콩이를 아, 유인할게요 어너역너 땅콩이를 따돌렸습니다 여러분 왠지 느낌있다 여기 왠지 느낌있다 여기 왠지 느낌있어. 어 그래 엘리베이터 그렇지 엘리베이터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탈출했네요 여러분 끝났네요 네아 이렇게 시시하게 성공했네요 여러분 예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디로 갑니다 아아아으아자 여러분 제가 하도 죽어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기동총무대로 왔습니다 보이시죠 총 잘 들어. 우리는 일7 3 땅콩만 잡는다. 다른 에스시피들은 시었지마 알았지? 문 열어봐. 자, 여긴 안전해. 어, 이와아 땅콩이다 아눈 아, 아파 죽는 요, 요, 요, 네 어? 너같지 녀석! 사라졌군 자 우린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을 한다 알겠지? 여기는 우산구에 있는 곳인데 준비